저 부분이 양덕중학교 건물 뒤편입니다. 양덕중학교 건물 뒤편에 있습니다. 현장 안내하겠습니다. 주변에 아파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조그마한 각지입니다. 상거리 각지에 있습니다. 옆에는 원룸이 있고 지금 현재는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온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상가도 있고 앞쪽에는 중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 원룸보다는 지대가 약간 높습니다 저 소나무 뒤쪽은 포항대학교입니다 앞쪽에 있는 하얀 건물은 양덕중학교입니다 경계는 이 부분이 경계인 것 같습니다 양덕세로비리 아파트입니다 주말농장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쪽이 양덕중학교 이 방향이 포항대학교입니다 도로에 잘 접혀져 있습니다 두 면이 도로에 접혀져 있는 각지입니다 이 부분이 땅매매할 땅의 경계인 것 같습니다 두 면이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포항대학교 입니다 여기가 양덕중학교 입니다 여기가 양덕초등학교 있습니다 여기가 풍림아이언, 상구트레린등 많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방향은 포항 시내 가는 방향이고, 이 방향은 죽천해수욕장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영덕울진 가는 방향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법원 가는 방향입니다. 아파트와 포항대학교와 영덕중학교 중간지점에 이 부분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토지입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은 4 2 5 6제곱터터1 2아페입니다 도로는 지적도상 포장된 8m 도로 각지에 접혀져 있습니다 도로 소유는 구유지입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2종 주거지역입니다 건폐율 60%와 용적률 250%로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원룸 건물과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또 포항양덕삼성세르빌아파트와 풍림마이원상구트리네엘이 편한세상아파트 등이 있습니다. 축천해수욕장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대지 앞쪽에는 양덕중학교가 있고 부근에는 포항대학교 정문이 있어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을 신축하실 경우에 상가나 원룸에 입주하실 고객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말농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돼지를 구입 후 주말농장으로 이용하면서 기회가 되면 상가 건물을 신축하셔도 됩니다. 3 3곱미터당 금액은 260만원이며 매매금액은 3억 3천만원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지목공인중개사호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포항시 남구 대이로 95 등록번호 4202-2236 전화번호 010-2487015